Want, this is Grace. 안녕하세요, 조아목입니다. 오늘은 미국 입국 심사와 관련된 영어 표현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국 심사 때 처음 정식으로 영어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많은 여행객들이 이때 분위기에 압도되어 실수를 하고. 또 당황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입국심사줄에 서 있을 때면 매번 긴장을 좀 하게 되고요. 하지만 몇 가지의 표현만 숙지하신 상태로 입국심사를 받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만큼 몇 가지 입국심사 관련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들을 오늘 강의에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 입국심사대에 서시게 되면 아마도 가장 먼저 여권과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로 여권을 보여달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은 표현을 쓰게 되죠. 짧게는 passport please 라고 하실 수도 있고, can I see your passport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는 do you have your passport ready 라고 여권이 준비되어 있는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여권을 주시면서 Sure, here you go. 혹은 Definitely, here's my passport. 라고 네, 여기요. 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권을 드렸으면 주로 어디서 왔는지 질문을 할 겁니다. 어, 그에 대한 질문은 Where are you from? 여기에 대한 답은 쉽게 I'm from South Korea. 혹은 I'm coming from Seoul, Korea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단순한 질문 위주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본인의 체류와 관련된 좀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방문과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질문은 크게 방문 이유 그리고 방문 기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방문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은 다음과 비슷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Why are you visiting the states?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states란 미국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 외에는 the United States, the US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등으로 불리고 합니다. 또 다른 비슷한 질문은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아니면 what's the purpose of your trip? 있는데요 여기서 purpose는 이유 아니면 목적이란 뜻으로 너의 방문 목적이 뭐니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방문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죠? 다음은 몇 가지의 예시문장들입니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대부분 I'm here t 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나는 여기에 이 동사하러 왔다 라고 하시, 하시면 되는데요. 어, 1번 여행하러 왔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I'm here to travel 이있고요 2번 I'm here to visit my friend. 친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3번 혹시 출장을 오셨다면 I'm here on a business trip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혹시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학생이라면 I'm a student at 어쩌구 학교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제 체류 기간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을 물어보는 질문은 주로 얼만큼이란 표현에 how long으로 시작하는데요. 미국에 얼마나 오래 계실 건가요? 라는 질문은 how long will be staying in the states? 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how long will be staying in the states? 이외에도 when will you return back to Korea? 아니면 When will you be returning back? 이두 가지가 또 있을 수 있는데요. 언제 한국 또는 본국에 돌아가냐 는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When will you return back to Korea? 아니면 When will you be returning back?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What is your departure date? 있을 수 있는데요. 귀국 날짜가 언제냐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What is your departure date? 네. 이 질문들이 중요한 이유는 입국 심사관들이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이 질문들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쉬운 질문들이지만 명확히 답을 못한다면 추가 질의가 있을 수도 있으니 꼭한 번씩 보고 가세요. 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며칠 또는 몇주 동안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I'm here for 어쩌구 days 혹은 weeks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일 머무신다면 I'm here for 10 days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어, 또는 아예 출국 날짜를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답이 이렇게 되겠죠. I'll be leaving on 떠나는 날짜 그래서 만약 6월 12일 날 떠나신다면 I'll be leaving on June 12th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언제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I'll be staying until plus 날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세 질문만 더 짚고 가면 되는데요 그 다음 질문은 어디서 지내실 건지에 대한 숙박 관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비슷할 텐데요 어, Where will b e stay? i n g 이 되겠습니다 만약 친구나 지인 집에 머무신다면 I'm going to stay at my friend's place 라고 하시면 됩니다 place 라는 단어 우린 장소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누구누구의 집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I'm going to stay at my friend's place. 네. 또 만약 호텔이나 호스텔에서 묵으신다면 I'm going to stay at the 어쩌고, hotel or hostel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미국 방문이 처음이냐는 질문인데요. 어, 이 질문은 Is this your first time in the states? 또는 Have you ever previously visited the states? 라는 질문을 받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states 대신 the United States, the USA 등으로 말할 수 있고요. 어, 그래서 혹시 미국 방문이 처음이시면 yes, it's my first time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라면 no, it's my second 아니면 뭐 third time 이런 식으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국 심사 때 사진을 찍으시게 되는데요 혹시 안경을 쓰셨거나 모자를 쓰셨다면 벗어달라고 요청을 할 텐데 이에 대한 표현은 take your glasses off for the photo, please 혹은 take your hat off for a photo, please 가 되겠습니다 그럼 sure 이라고 답하시면 되겠죠 네, 입국 심사에 관한 질문은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본인의 미국 방문 목적에 따라 필요하신 표현들 연습해 가시면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또 강의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긴장하지 마시고 최대한 웃으면서 질문에 대한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굳이 길고 디테일하게 대답안 하셔도 된다는 점, 어, 짧고 명료하게 질문에 대한 답만 간략히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질문을 잘못 들으셨거나 이해를 못 하셨다면 다음 표현들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 Could you repeat that again? 아니면 어, 혹은 I'm sorry, my English isn't that good. Could you repeat the question again?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제 영어 실력이 아직 좀 부족한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 입국 심사 질문 관련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개인에 따라서 추가 질문을 할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이메일이나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everyone, and I'll see you soon.